젊은 늑대의 출연 99년 10월 무렵 처음으로 금융상품 상담력을 그만두고 증권 디잉 데스크를 차지한 나는 그동안 쌓아온 시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고스닥 시장으로 계좌를 몰아갔다. 단숨에 계좌들의 수익은 눈덩이처럼 풀어나갔으며 고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주력 종목을 새로운 기술에다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한글과 컴퓨터, 터보테크 한국 정보통신 등을 번갈아 치고 빠지며 계좌마다 돈 더바를 가져다 안겨주었다. 하루종일 주문이 정신없이 돌아갔으며 전화를 이리이 들었다 놓았다 하기가 번거로워서 마이크가 달린 이어셋을 귀에 꽂은 채 하루를 넘겼다. 내가 있는 부천에서 수원으로 이 시간 한 고객은 우연히 우리 지점에 상담 전화를 걸었다가 나와 연결된 후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해대었다.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은 수원의 한 아파트 한동의 주민들이 모여 오늘은 부천의 한 주임이 뭐라고 했는가? 으 전해 들은 후그 이야기대로 매매를 해대던 해프닝도 있었다. 계좌를 관리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조금이라도 내 말에 토를 달면 죄다 거절해버렸다. 그 당시에 내가 불과 두달 사이에 계좌마다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98년도의 증권주 랠리에서 익힌 주도주 공략법과 그해 여름부터 파고든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 덕분이었다. 그때 코스닥은 날마다 빨갛게 타오르는 게 불바다와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정을 바라고 머뭇거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난 신속하였으며 과감하게 시장과 매수로 주식을 사들였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선뜻 코스닥으로 옮겨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어서안 들어오다가 나중엔 너무 올라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나는 마치 한 마리 젊은 늑대와 같았다. 미친 듯이 선두에 나서는 종목은 닥치는 대로 물어 뜯었다. 감히 따라올 자가 없었던 시기가 그때였다. 여기서 주도주 공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시장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한몫 벌어볼 생각으로 모여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으로 모여들긴 하였으나 종목이 워낙 많고 취향이 각기 다르다 보니 모두들 바라보는 종목은 다르다. 그러나 시장에는 언제나 이상 흐름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의류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패션의 유행 같은 것이다. 한 번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도 그 다음엔 롱스커트가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엔 청바지가 유행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한 번은 증권주, 한 번은 인터넷주, 그 다음엔 M&A주, 그 다음엔 LCD 관련주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을 판단해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사냐가 문제인데 나의 지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라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란 가장 상승률이 높고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하며 거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끊임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종목이다. 시장은 크고 사람도 많다. 그중엔 선도주 매니아도 꽤 많이 있고 이 돌격 부대에 의하여 선도주는 그렇게 강하게 달릴 수가 있다. 만약 이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 당장은 겁나서 못 사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2차 방벽 부대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다 이 최고의 먹이감을 놓치지 않겠다고 노리고 있던 데이트레이더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여유롭게 빠져나올 시간을 준다. 난 당시에 이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내가 이렇듯 한 마리 늑대가 되어 날뛰고 있을 때 몇몇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으나 무시했다. 이미 부러울 게 없는 상황이었다. 연말이 다가와 서울의 강남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부천부터 택시를 타고 갔다. 도대체 돈이 우스워 보였다. 밀레니엄은 일본에서 맞이할 생각으로 도쿄의 호텔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입했다. 2000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다. 그렇게 꿈에 젖어있을 때악몽같은 2000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까워서 못 판다. 대망의 2000년이 밝았다. 파죽지세로 코스닥 선도주들을 타고 달리던 나는 1개월 안에 모든 계절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지난해 말 엄청난 위협을 발휘했던 선도주 추격법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미 작년 말 시장을 마감할 때도 주도주들로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유지시켜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새해 첫 거래일부터 나의 포트폴리오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12월 말에 절대강자 KTF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 빠르고도 반등 없는 하한가의 나락은 순식간에 고점 대비한 3분 의1 이상의 낙폭을 사은 안에 유감 없이 보여줬으며 나로 하여금 고점에서 팔았다면 남았을 이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놈의 미련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상담 전화 받다 보면 어느 종목을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내려서 손해가 막심하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다. 솔직히 요즘에 나로서는 상담을 원하는 분이 그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는 관심도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은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에 사주었는지 관심이 없다고 해야 올 것이다. 주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냥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만 생각한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알고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주가는 이렇게 냉정한데 사람들은 자꾸만 좋았던 과거를 잊지 못한다. 손실을 계산하면 안 된다. 주식을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발생한 수익을 팔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지 마라.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아까워서 못 판다. 또한 주가가 내릴 때 발생한 손실을 계산하지 마라. 손이 떨려서 못 판다. 흑흑 KTFC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때는 좋았잖아요. 저 푸른 30만원을 손잡고 달렸잖아요. 나, 기억 안 나. 무슨 소리예요? 바로 사흘 전 일인데. 아, 글쎄 기억 안 나. 이손안 놔. 나 한가 치러 가야 돼. 흑흑. 이 무슨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심파극인가? 그때 내가 저러고 있었다. 하안과 세방 맞았어도 팔기만 했다면 꽤 남는 상황이었는데 난 고점인 30만원에 계산한 수익이 날아간게 아까워서 덜덜 떨었다. 그러다 며칠 더 지나니깐 정확히 고점 대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F의 화학에 마음 아파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동안에 한 며칠 더 버티어 주었던 다른 주도주 군마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했다. 우물쭈물 하다보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내게는 끊임없는 악마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에이 그냥 가지고 있지. 뭘 그래 물타기 해도 되고 기다리면 금방 또 올라갈 텐데 안 그래? 맞아. 그동안 조정 한번 없이 올라갔으니 오히려 사야 돼. 조정 좀 겪다가 금방 다시 올라갈 텐데 내가 왜 이리 안달이지? 하하하. 그것도 못 참고 나도 참. 하하하. 이따위로 마음먹으니 속은 편해졌다. 잠시 마음 편하자고 내 자신을 속인 것이다. 자 이쯤되면 여러분은 내가 조금 있으면 이 기다리기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큰낭패를볼 것인지 뻔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다. 단기로 들어간 놈이 안되니깐 장기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그냥 졌다는 말을 하기 싫으니깐 오기부리는 거다. 패션의 유행에 빗대어 시장의 흐름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인 나팔바지를 비싸게 사서 입어보니 크다고 치자 가서 바꾸어야지 그걸 나중에 살치면 입지 뭐하면서 옷장 안에 모셔놨다면 이 다음에 살쳐도 입을 수가 없다. 왜 촌스러우니까 유행이 지나면 촌스러워서 못 입지 않는가? 여기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난번에 가치투자의 기재 이체헌 펀드 매니저를 언급하면서 주가의 하락은 위험이 아니고 가치의 하락이 위험이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언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면 주가 아무리 빠져도 들고 있으래며 라고 묻고 싶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아무 종목이나 오래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주식을 살때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종목을 골라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간단히 말해서 주도주를 공략할 때는 이미 상당히 급등한 상태라 적정 가치를 오버한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하여 꺾어지면 팔고 나와야지 가치투자한답시고 마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가치투자라고 하는 것은 1년 반은 두고 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며 살때 이미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합한 장기 가치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단기간의 급상승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미 상승 궤도에 진입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하여간 주식은 제대로 살줄 알았는데 마지막 매도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고생을 좀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장기 보유 말고 다른 전략을 찾아야 했다. 절정의 무공, 테마 신공, 제가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대박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친 지점장님은 약속한 다음 번 강연회가 다가오자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반등기미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때 마침 근처의 문화센터에서 매주 한 번씩 주식 강연회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지점장님은 때마침 조정 중이던 시장에 피곤한 기색을 보이건 강연의 참석자들에게 호기롭게 외쳐놓고는 정작 당일까지 적당한 주식을 발견하지 못해 고민에 빠진 상황이었다. 이거 뭐라고 하지? 황금메뚜기 한 마리 잡아준다고 했는데 주가가 펄떡펄떡 뛰어가는 주식을 황금메뚜기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내가 잠자코 말했다. 시공테크를 추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이 무상증자에 성공한 이래로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마다 급등 중입니다. 증자 기준일 순서대로 하나씩 튀어오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음번에 올라갈 순서가 시공테크더군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지점장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뻐하였다. 실제로 이 주식 시공테크는 당시 무상증자 테마에 편승하여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한달 동안 주가가 3배 가까운 급상승을 보였다. 이에 고무된 것은 지점장님도 아니고 그 강연의 회원들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간 유일하게 사용하던 선도주 공략법 이후에 새로운 무공이 생겼으니 바로 테마주 공략법이었다. 이 기술이 절정에 이르면 남보다 먼저 급등줄 발굴해낼 수 있고 신문의 뒷북을 비웃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이야 테마주 공략이 유행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흐리 테마주라는 말이 흔했던 시기는 아니었다. 선도주 공략법은 주가가 치고 나가는 종목을 올라타는 기법이지만 우선적으로 상승전에 미리 발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테마주 공략법은 미리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루의 장 마감 후에 그날 상한가 친 종목을 모두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모은다든지 하여서 추출된 표본들에서 유난히 출연 빈도수가 높은 종목군을 예의주시하면 그 중에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테마주가 걸리게 되어 있다. 아래는 테마주 요리법이다. 1. 세인의 관심이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이 돋보이는 신선한 종목 표본을 30개건 40개건 뽑아 한 화면에 모은다. 2. 각 종목권의 성분을 잘 비교 검토하는데 검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업종 신규 사업 수혜주 여부 공시사항 자본금 액면가 가격 기타. 업종이라 함은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통신주, 반도체주, 인터넷주, 보안주 따위를 구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건 길게 설명하기도 뭐하다. 이것도 모자라 들으면 주식 그만해야 한다. 신규 사업이라 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떤 사업에 연관지어지는 신업종을 말한다. 디지털 위성 방송 관련주라든지 무선 인터넷 사업, 무선 랜 사업,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등이 그에 속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이 하나 시작됨으로써 각기 다른 업종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 모여 하나의 신규 업종을 이루게 된다. 소외주 여부는 간단하다. 대북 경협 소외주 구제역 소외주 컴퓨터 바이러스 소외주주 5일 근무 소외주등 무지하게 많은데 끊임없이 생긴다. 하다못해 전쟁 위험으로 국제 정세가 뒤숭숭해져도 전쟁 수혜주라는 것이 나타나게 마련니다공시상 체크란 액면병합 액면분할 자사주매입외자유치 무상증자 유상증자 배당발표 등중 하나의 사항이 강한 종목군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말이다. 자본금 상황은 당시의 시장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대형주 장세인지 중형주 장세인지 아니면 주식수 100만주 미만의 소형주 장세인지를 판단하는데 유효하게 쓰인다 액면가 부분은 코스닥에서 간간히 나타나는데 액면가 5천원짜리가 드물다 보니 이러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들이 강세를 띠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가격 체크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때 보면 주가가 천원 미만인 싸구려 주식들이 추강세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만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지 말자는 이야기다. 10만원 이상 대의 고가주가 강세를 띄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긴 한데 워낙 드문 현상이라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듯하다 그밖에 m&a 관련 주식의 득세나 제약주의 신약개발 오선주의 강세 관리 종목의 창궐 등도 지켜볼 노릇이다 이 테마주 공략법은 꽤 훌륭한 무공이라 그때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다 이 기술은 또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짚어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 테마주 공략법을 가지고 단타를 구사하는 기술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몇천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러한 기술을 익혀가면서 나의 2000년도는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한 귀여운 여대생이 내 앞에 나타났다. 꾸보반녕하세요